레슨 들어온 거 하나 마치고 지금 시간 좀 남아서 <웃음> 연습 뭐 시험 때도 클라이밍장에서 뭐임상영양을 외운다 이러면서 클라이밍는데안 했거든요. 이번에도 클라이밍을 가서 일단 면허는 뭐 보돌 건데 외울이라는 고장은 없어. 뭐야 나어게아 아. 잠깐만 이거 <웃음> 어떻 질러는 거 아침은 항상 겹투을 죽혀서 먹어요 다스이인지 몰랐습니다 어디 통과한지 모르겠어요 <웃음> 망했다. 망했다. 하이.